안녕하세요 벼리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마존 다육농원 1주년 대박 세일을 합니다 창을 비롯하여 화분까지 묵은둥이 창또 묵은둥이 다육이들 정말 많이 있어요 어, 다 보셔야 후회가 없으셔요 중간에 중간에 빠지시면 정말 귀한 거 못보세요 끝까지 다 시청하시고 귀한 아이들 찜하셔서 택배하세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귀한 아이들 먼저 데려가십시오. 지금부터 영상 구경하겠습니다. 화분도 15% 할인이랍니다. 자, 화분 구경해보세요. 예쁜 화분. 음, 제가 언제 영상에 한번 올렸죠? 예. 아, 별이 빛나는 것 같은 아이. 2만원인데 15%. 17번이 붙었는 얘도 2만원인데 15% 이 기회에 사세요 둘이 나란히 놓으면 멋지다 그렇죠 아, 멋지다 지나가면서 볼때가격포에서 15%랍니다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세요 매화꽃이 있는 얘 큰아이 얘도 15% 하얗게 생긴 매화꽃 얘도 15% 오! 롱본 얘도 이제 요번에 여기로 나왔네 얘도 15%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얘도 얘도 얘도 아, 얘들 15,000원 해서 지금 15,000원이에요 근데 15% 15% 할인할 때 들어가요. 정말 예쁘죠? 15%. 롱분. 얘는 3만원인데 15%. 얘는 2만원. 2만원인데 15%. 용분 얘는 12,000원 12,000원 어, 수반처럼 생긴 아이도 있네 수반을 닮았어 어, 수반을 닮았는 여런 아이도 있고요또 어, 복주머니처럼 생긴 얘도 있고 7,000원 얘도 15% 합니다. 아, 창신기에 아주 좋은 예. 창신기에 아주 좋은 예도 15%, 4만 원. 화분이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 지나갈 때 자세히 보시고 캡처하세요. 화분도 15% 할인합니다. 장미가 붙은 아이, 어, 아, 예쁘다. 6천 원, 여기서 15%. 그러면 900원이 빠지면 5,100원 어우 얘 정말 이쁘다 그런데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어 이쁘다 모든 아이들 15% 할인할 때 드리시면 정말 괜찮겠죠. 와, 멋지다. 3,000원 아이들. 작은 아이들도 15% 어,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네 아 이쁘다 3,000원 음, 귀엽죠 얘는 2,000원 아 너무 이쁘다 여기다가 뭐를 심으면 아 이뻐 2,000원이에요 얘도 2,000원 아 육각형 케이블처럼 생긴 아이 야도 2,000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얘는 3,000원 색감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3,000원 아이 3천원 자, 한번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시면 캡처를 하셔야 해요 한엽 블루 쳐스. 한엽 블루 쳐스. 2만원. 한엽 블루 쳐스. 2만원. 뿜이 뽀얗게 앉았네. 예쁘다.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 다육이 가격이고요. 이거는 하분 가격. 여기에 심겨있는 란다자리는 세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밥은 7만원이면 그대로 7만원이랍니다. 몰게인 아 프랭크 엠보 멋지다 프랭크 엠보 유아 독 30만 원, 어, 멋져요. 바키 보디움 브레이비 카울 25만 원, 신기하게 생겼죠. 소말렌스 2만 원, 포디움 브레비카울 4만원. 아, 얘는 어리니까 잎이 많이 올라와 있네. 그릭 실리우스, 그릭 실리우스 2만원. 아, 색감 예쁘다. 체리 환타지, 체리 환타지 2만원. 용 색감이 쁜 부용 8천원. 색감 너무 이쁘죠 꽃도 달았네 부영이 꽃도 달았네 아 어, 예쁘다 피치스 앤 크림 피치스 앤 크림 16,000원 트럼펫 핑키 프릴이 아주 예쁘고 색감이 예쁜 트럼펫 핑키 8,000원 벤바디스 로제트가내시네요 그죠? 16,000원. 벤바디스. 벤바디스도 꽃혔네비에아이도 16,000원. 벤바디스. 샌디고. 샌디고 6,000원. 와... 목대가 정말 신기하게 옆으로 쫙 늘어졌네. 이렇게 롱분에다 심으면 정말 예쁘겠다 샌디고 샌디고 6 0 0 0원 농분에다가 늘어지게 심으면 너무나 예쁠 것 같은 샌디고 샤보에나 8 0 0 0원 샤보에나 8 0 0 0원샤보 음, 색깔이 정원 예쁜. 에나성천원성원 꽃도 금망성 꽃보세요. 금망성 부용하고 비슷한데 부용하다는 또좀 다르죠. 금망성 만원 블루엘프 블루엘프 만이천원 어, 수연 예쁘다. 수연 수연 만오천원 미니염자 돈이 들어온다고 다들 염자는 집에다 하나씩 두죠 염자 돈이 들어오는 염자 목대 한번 보세요 와 많이 먹었다 목대 너무 천실하다 그런데 12,000원밖에 안해 여기서 15% 세일하면 또 얼마 와 싸다 어, 발 빠른 사람이 가져가요 많이 없어요 몇 도밖에 없으니까 발 빠르신 분 어서 오세요 이 정도 목대에 이 정도 크기 염자 어디 가서 이 가격으로 살수 있겠어요 빨리 오세요 페스티벌 페스티벌 12,000원 한 5배사 하하 정말 신기하다 우와 어쩌면 이렇게 조롱조롱 달릴 수가 있을까 자연군생이래요 오베사 9만원 정말 신기하죠 참자연이좋아하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다 와 멋져요 하이트 그리니 두들레야르 종류 중에는 하이트 그리니는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아하이트 그리니 멋지다 이거는 두당 얼마 할 텐데 가격이 지금 붙어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네 나중에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마음에 드시면요 이틀 장미금 4,000원 15% 확인합니다 지나갈 때 가격을 눈여겨 보시고 또 아이들도 눈여겨 보셔요. 선인장 구경해 보세요. 서운환 26,000원. 님의 향기 실생 8,000원. 아, 꽃이 폈네. 그거도 꽃이 그냥 내쳐서 금방 꽃이 피겠네. 자목단. 자목단 3,000원 스테인비치 14,000원 홍어 15,000원 아마존 다육농원을 다 소개하느라고 1, 2, 3부로 나뉘었답니다 이렇게 긴 영상 다 시청해 주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보셔야 귀한 아이들 선택하실 수 있답니다. 잘 선택하셔서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별이 다육놀자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